전국 미분양아파트 5만가구 육박한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 10만가구 이상 나와야 되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 난리가 났습니다. 뭐 5만가구다. 뭐 대구 1만가구가 넘었다. 뭐 호들갑이죠. 날씨가... 엄청나게 따뜻하다가 지금 갑자기 추워지니까 엄청나게 추워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가 갑자기 미분양이 발생되고 아파트 폭락 하락이라는 단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줄기차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미분양이 많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미분양 할인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이나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평생에 아파트 주택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의 기회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항상 유튜브에 다 올려 놓고요 마찬가지 영상 다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마찬가지 많이 올려놨는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맨날 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은 뭐 어쩌다가 대강 영상 한번 보고 자꾸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이제부터 사실 뭐 회원 위주로 좀 어느 정도 문의를 받는 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핵심 요지를 알아서 물을 것만 묻는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무작정 전화만 해요. 전화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문자, 장문에 문자 넣으면 그거 읽는 것도 힘들지만 은또 그런 문자를 넣고 나면 또 제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쁘면 아예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또 드리니까 항상 동일한 얘기 똑같이 하는데 앵무새도 아니고 고마워하고 싶습니다. 문에 문자 넣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그리고 사건 사고 터지고 나서 전화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항상 전화 주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 급매물이 나왔다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부동산에서 아 이거 급매물이다 빨리 계약 안 하면 날라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되면 특약상에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나 넣어놓으시면. 예약서는 항상 특약사항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 부인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하나 대놓으시고 24시간이나 48시간 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해서 계약금을 넣었다면 그런 특약을 넣어놓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시면 꼭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뭐제 생각을 한번 얘기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미분양 5만 가구 6박이라는 뭐 이런 배틀 뉴스 의미 없습니다. 한 10만, 12만 가구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예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도 금리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전국적으로 뭐, 뭐 예전에도 그래 전국적으로 다 미문양이 나긴 났습니다. 하지만은 경제 상태나 전쟁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예전보다 월등하게 상승해서 원자재 가격까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과는 더욱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큰 맥락은 비슷하긴 비슷하죠. 그런데 예전하고 많이 틀린 이유가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 어느 정도 공급 물량에서 미분양이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도 공급인데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서 기존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큰 공포에 휩싸이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갭투자와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나올 때를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락하는 건 진리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이거 계속 상승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물린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뜻다방은 있었지만 뭐 기획적으로 아파트를 팔아먹는 유명 강사 얘기들이나 버스 대절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투자 투기도 몰빵을 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버스 대절로 해서 묻지마 투자를 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과 함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매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분양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과 지금 뭐큰 차이는 많이 없지만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은 IMF 때 계약자 반발 때문에 명의신탁을 못하고 미분양 뭐 하도업 업체에서 미분양을 뭐 잔량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땡처리 전문 업체들, 회사들이 있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새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가 20에서 30% 해서 뒷거래로 해서 거래를 해서 다시 그 회사는 분위기가 조금 좋거나 장이 좋을 때 다시 마진을 남기고 대파는 사례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ING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미분양 털기를 위해서 주공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임대, 월세를 놓거나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해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월세로 매입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뭐 당연하죠.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이 정도까지도 얘기 나와도 기존에 먼저 분양 받았던 분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무료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무이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무이자로 해주고 무료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냐. 나 계약 파기해야겠다. 계약 해지 소송까지 해도 그런 해지 소송에서 대부분 판례에서는 실제 성소한 사례는 없고요. 어, 대부분은 기존 수 분양자들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갑니다. 비용이 3천만원 깎아주고 조금 변경 5천만원으로 해서 약간씩 할인해주고 지금은 또 1억에서 뭐 2억까지도 뭐 경기와 서울, 인천, 뭐 지방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많죠. 이유는 기존의 분양자들 반발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계약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대놓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밀 유지로 대부분 뒷거래로 음성적으로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5만 가구 시작했지만은 실제 뭐 나중에는 급격하게 미분양이 발생해서 10만 12만 13만 막하게 미분양이 발생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시기상 예정보다 지금은 두배 이상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분위기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실제 보시다시피, 뭐, 예전에도, 뭐, 고대광역시 12만 가구, 10만 가구, 막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국에 10만 가구, 11만 가구가 미분양이 났었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제 영상은 모르는 분들이,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 전국 11만 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고, 그리고 기업들, 소위 말해서 도매상이라 하는 기업들이 마찬가지 이런 땡처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시 되팔고그 프로테이지는 뭐 20, 30 30%에서 많게는 40%, 50%까지 땡처리해서 이런 도매상, 대기업, 아니면 뭐 중소기업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뭐,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는 아파트에게 대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가격이 다시 올랐죠. 그게 뭐 2007년 8년도부터 따져본다면 벌써 13, 14년 전인데,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때 부동산을 했거나 여기 에 관계자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관계자이신 분들은 내용을 너무 잘알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물을 받아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돈을 벌었을지 모른데 물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았는 분들은 그 자체가 생활비에 들어가고 자기가 구입한 원자재 가격 결제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물로 받은 아파트들은 많이 팔았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변수에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면 그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파트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최초 시작했는 게이 시점이라고 시작을 했더라도 이까지 뭐 내리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 저는 이 시작점이 2014년이라고 봤을 때도 이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또뭐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은 일반인들이 바닥으로 생각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은 이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까지나 이까지 가는 것은 뭐 소위 노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항상 내 입장에서 최대한의 정력을 바탕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점, 이익을 볼수 있는 시점은 이까지가 좋습니다. 수익도 마찬가지, 이 정점에서 끝까지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물린 사례가 많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전문 지식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쯤에서 먹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든지 욕심에 욕심이 화를 부르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추워진다 느끼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이 좋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항상 얘기는 저는 동일하게 하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은 거죠. 아파트 5만 가구 미분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만, 11만, 15만도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는 세수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자체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규제는 대부분 풀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걸뭐 따져보고 제 주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는데 일단은 세수부터 해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란 규제는 대부분 풀어야 어느 정도 세수도 거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 건설회사 도산을 막는 것도 일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금매물 아파트 50%까지 뭐 하락해서 금매물로 거래가 되는 사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금매로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3억 했던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억까지 올라갔다. 9억까지 올라갔는데, 어, 이게 뭐, 반가격으로 내려와서 뭐, 한5억에 거래가 되었다. 뭐 그렇게 봐도 사실 이게 예, 금매물은 맞아요. 하지만은 이게 뭐 3억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적어도 뭐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어,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사례도 또 특별하기 때문에 또 거래가 되었고 실거래에 확인이 되었는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가 뭐 10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0억 아파트가 5억이 5억이 돼서 금매물로 내놓는 매물은 아직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다가 거래된 매물로 확인될 뿐이죠. 가꾸로 얘기하면 예전에 최고가 10억까지 뭐 거래했던 아파트가 현재 5억에 거래가 되었다. 50% 뭐 하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얼마였느냐. 3억이었겠죠. 3억. 예. 네. 근데 3억까지는 뭐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뭐사업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급매로또 처분해야 될 아파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와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 가격 차이는 조금씩 더날 수도 있고 덜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요? 항상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 되시면 수시로 부동산을 다녀봐라. 그리고 언제든지 금매물을 내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부동산과 친분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 세상을 살면서 뭐 의사나 변호사나 경찰이나 아니면 검사나 뭐 이왕이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장 좋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 시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동산들과 친분을 만들고 금매물로 내한테 얘기를 해줄수 있는 부동산과도 친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물론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볼 만큼 좀 보셨지 않나요? 네, 아파트 가격 뭐 50% 하락 30% 하락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틈을 내서 퇴근하에서 부동산을 한번 다녀보고 주말이 시간에 허락한다면 또 부동산을 다녀보고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아이 사람이 똑똑하다. 아이 사람이 조금 밝다.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친절한 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좋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사람 좋고 친절한 거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금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금매물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 부동산에서는 매도 우위 시장보다 매수 우위 시장이 좋습니다. 왜 매도 우위 시장 소위 말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 어, 집주인이죠. 이런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 한번 내놨다가 손님 붙으면 또 올리고 한번 내놨다가 손님 붙이면 또 올리고 짜증이 이빠입니다. 이빠이. 차라리 그런 시절보다는 차라리 매수 우위사장이 확실하게 된다면 은급매물로 파는 매물들을 소위 말해서 금액을 추라해 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부동산한테는 더욱더 매력적이지만은 그 정도 되려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기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바닥을 기어야 되는 상황 속에 부동산들이 밥을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동산은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여유 돈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존 고객들, 단골 고객들을 확보해 놨는 부동산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을 제대로 했던 분들은 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통상, 그렇지 못한 부동산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뭐,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부동산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많은 부동산을 다녀보시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아,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네. 아, 정말 왜 저렇게 얘기하노? 양하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자, 책 읽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오만 가구 시작이지만, 은 곧 10만 가구 11만, 12만, 13만이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이 시기가 맞는지 저 시기가 맞는지 시기상 내가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분양 아파트의 진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 제가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변호사든 법무사든 사무장이든 아니면 나름대로 날고 긴다는 부동산이든 다양하게 제가 물어봤는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예. 네. 일반 부동산들도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던 부동산들도 그런 걸안 해보면 내용을 모르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돕고자 제가 나름대로 아주 쉽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작이다. 5만 가구 아직 멀었다. 10만 11만 가구까지 미분양이 나오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기다. 아무튼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